데바드는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어, 웅거리는 거 봐.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제가 대리님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오! <웃음> 아 진짜 욕을 안 하고 싶어도 욕이 남아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발 돌리고 있다가 s s 오오오 Nope. 아, 아. 얘들아... 얘들아 내가 오고로 할게 너네가 그거 해 너네가 하 음. 오! 음. 오! 안녕하세요! 구하러 왔었구나. 야, 근데 저기 앞에, 저기 앞에. 저는 덕분에 살았습니다. 히히. 하지만 저를 구해준 친구는 누워버렸네요. 하지만 의리남 잘라코타는 구하러 왔다고요. 어? <웃음> <웃음> 으아, 진짜. <차! 웃음> 살려, 살려, 살려. 아니 살리지 마. 아니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뭐 하든가 살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리바이브해, 리바이브해. 나 다른 데로 간다. 자리서 나 철도 여행 간다. 아! <웃음> 그렇게 진짜 엔티티님의 철도여행 준비를 끝마쳤는데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저 l a t 원 k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amila, Samila, Samila, s a m i l 이 Samila, Samila, Samila, s a m i l 시 s a 따라오시 s 아. 이리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아! <웃음> 아 잘했어 나 여행간다아 4달러를 왜 쳤어야 됐어 이거 실패했어 4달러를 안쳐가고 어우 야딴 세상이다 야오우여기 팝콘 가지였네 오우야 영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팝콘까지 튀기네 오어오 팝콘이 왜야 영화가 뻐디야 뻐디 야 영화가 뻐디야 버디. 오 이거 누구를? 아 이거를? 한놈만 본다 한놈만 본다 오! 헉, 뭐야 이거 어떻게야잡아들란 게임이 이런 게임이었구나 나왜 살인자를 나왜 살인마를 응원하게 되는 거 같냐 응 칼사합니다 오 뒤였어요 아! 결국 걸렸다아 살인마를 응원하는 생존자가 있다 아니 근데 응원하게 되잖아 너무 잘하잖아 이거 생존자들이 생존마의 의미를 조금 이해한 저는 이번 판에는 나도 인성질을 해보겠다 했죠 아이고나 <놀람> <놀람> 팀하하하하하하시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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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못 봤다고? 안녕하세요. <웃음>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아시아. <웃음> 계속 저를 구해주는 팀원들이 고마워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나의 구출할 거야. 미범멀~ 잘~ 또 나래~ 아이들아~ 결과적으론 살인마한테 고마운 사람이 되었네요~ 네~ 예. 떨어지는 거잖아~ 너. 지금 보니까... 맞... 뭐지? 방송인은 알아보는 건가? 두부가 뽑아주러 왔나보네 어, 그냥 지나갑니다~ 봐도 너네 지금 옆에서 티비긴 하는데... 우욱~ 아... 다 죽어~ 오~ 온다 마이 헤보 오브 레이더 아, 진짜 곧 죽어도 나는 이거 할 거야. 아, 왜, 왜, 왜. 오, 이 새끼 백무비침오 빌리진 저 빌리진 빌리진 아. 야, 빌리진 줄, 빌리진 어? <웃음> 아 빌리진 아 빌리진 줄, 빌리진 줄, 안녕하세요. 리진 줄, 빌 오? 오? 오? 어, 오? 이걸 모른다고? <웃음> 뭐야? 와. 한 달을 미쳤는데 막금 독일료 안녕하세요. 어? 한단 옆에 이고 끝. 어, 걸린 것 같아. <웃음> 이번엔 데리니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놀라운 하라브레를 보여 드릴게요. 우샤. 죽겠다. <웃음> 간다 오! 으다 <웃음> 와... <웃음> 잘하네 어, 님이에요? 어? 님이라고요? 이거 패드립이 지아오게컷오 <웃음> 아, 이렇게 컷할 수 있구나 하나씩 아. <웃음> 응, <갈고리> 어으흐흐흐흐흐흐흐 <웃음> 아직, 대바대는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라코타 트위치도 있으니 놀러오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